와사비를 조금 넣어주면, 와사비를 좀 넣어주면 좀 색다른 맛이 납니다. 저희 남편이 와사비를 엄청 좋아해요. 저희 아이들은 치즈. 눌러주고 말아줍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더 행복해 오더행입니다. 오늘은 김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 4개 여기다 놓다가 여기 푹 찢어줬어요. 김밥 밥에 소금, 해소금, 설탕, 참기름. 음, 맛있다. 여기에다가 잡채를 넣어주겠습니다. 잘 말아줍니다 이거는 저희 아이들 거꾹 눌러주고 말아줍니다. 안올게